빨리 알려줘요 저자가 심성이 고와 말은 안하지만 선물해주면 좋아할걸세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박밭이 있는데 수박을 캐서 저자에게 선물로 주거라 내가 어디죠? 그거까지 알려줘야 하느냐? 당연하지 됐고 너가 알아서 하고 남은 수박은 팔아서 자네가 엽전도 만들 수 있으니 적당히 팔고 저자에게 선물을 많이 주어라 음, 좋소 승대 자네, 난 먼저 어, 집에 그래. 가 있겠네. 볼릴 보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게나. 어, 알겠네. <웃음> 어, 왜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요? 관리 관하려고 그것은 뭔가. 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왕대두네, 왕대두. <웃음> 그래도 저자가 좀 저런 모습이 귀엽소. <웃음> 어, 귀엽다. 귀가 없긴 하더라만. 아유. 혹시 여기 근처에 밭이 있나요? 밭은 저 연옥 입구에 있는데 내 네, 그것과 함께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있네. 뭐죠? 자네가 이곳에 처음 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쪽으로 와보시게 저기 큰 나무가 보이는가? 오 보이요 보이요 저큰 나무 밑에는 온천이 있네 온천?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온천을 제외한 이 연옥 내에 있는 모든 물을 조심하시게 에? 왜냐하면 그 이승의 자가 이 연옥 내에 물에 빠졌을 경우 그 소중한 기억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 혹시... 약간 삼도천이랑 비슷한 느낌인가 보구만 아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그 아까 내선범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수박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던데 그 아닌데요? 정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 그 수박을 캐다가 여기 낚시대를 파는 저자에게 좀 팔면 역정을걸수 있을 거고 또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이 나무처럼 이 나무에 오! 달려있는 이 열매를 따다가 팔 수도 있네 오 이거 엇이오 무화과네 아유 오! 무화과 완전 맛있는데 아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곳이오? 아유 그렇지 그렇지 와! 어, 완전 생활 꿀팁이오! 그렇지 그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다 팔아도 되는데 그 낚시터의 위치는 나와있다 함께 낚시를 가는 것이 어떻겠소? 오! 아까 그 산발머리랑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오? 아, 지금은 그내 약조가 있어 먼저 가야 하고 조금 이따가 같이 갑세 아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그 주막에서 봅시다 그럼 아유 그럽세 그럽세 조슈조슈아 그리고 그 전에 그내 아까 준장계탕 있잖소 이것을 그 우리 삼범이게도 좀아알겠어알 <웃음> 아유 그럼 난 가보겠네 그 알겠소. 조심히 다니시게 아 좋소 조슈 내가 착한 요괴네 우리 삼범이? 자매인가 둘이? 난좀 거리멍덩한 게 약간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수박같이랑 여기가 수박밭 아니야? Nope.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앞만 봐도 그쵸? 일단 무화과는 보이는 쪽쪽 다 따버려 어. 내가 바로 생태계 파괴자 좋아 몰라 <놀라> 어, 마 수박 꽃이야? 저게? 어? 양귀비인데? 응? 양귀비가 있어? 오! 아! 오! 이게 수박 개많은데요? 이거 이렇게 막 따가도 되는 건가? 그래 이거를 한 줄을 싹다싹다 싹다 거시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는 수박이 안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고 보니까 수박을 안 심은 거지 그러니까 걸리면은 막 거시기인가? 아 근데 따서 해도 된댔잖아 그래가지고 따도 괜찮은 거 아닐까? 어? 뭐야? 이키 벌써 자랐네? 일단 야! 아게 아닌데? <웃음> 자꾸 헷갈리네? 좀 먹어, 그리고... 아, 수박 진짜 깬끔치차 아, 이거 먹 아, 아, 얜가?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아, 얘 맞네. 이상인 친구 이름이... 아, 두개 먹지 말 걸... 어... 어, 두개 먹지 말 걸... 애매하게 남았어... 우씨! 그러면은 무화과 네개만넣다가지고그러고 이걸로 야 이걸로 국밥을 사 먹는 게더 어? 많이 차겄어. 그쵸? 어? 아, 나 진짜 개어이어어뭐 하는 거야? 진짜 안 해. 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자네 아까 그거렁뱅이 아닌가 그 자네 여기를 이렇게 타이타이 털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 님 때문에 여기 수박 없어졌잖아요 그 자네가 여를다 이렇게 난장판을 해놓은 건 자네 아닌가 난장판이라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선생님 자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렇게 밭을 다 털고 다니면 어떡하나 이거 이거 털고 다녀도 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자네도 먹을 것도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지금 다섯 줄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 자네가 여기 있는 걸싹 털어가지 않았나 저 여기 줄밖에 안 했는데 근데 님왜 반말이세요? 닌몇 살이세요? 그 자네보다 훨씬 많겠지 님 나이 몇 살? 님몇 년생이세요? 그렇게 궁금하나? 네. 근데 안 알려줄 거네 응 음, 그럼 내가 더 나이 많지 음. 아 지금 아니 자네 거 뭐요 뭐요? 아 됐네 됐네 빨 가시게 자네도 수박 줘? 아 필요 없네 자 드시게 드시게 아 먹고 아, 싶으면 말을 하지 아, 아니 내가, 내가 언제 달라고 해왔는가 아니 이거를 자기 손으로 캐서 먹기 싫다고 이거를? 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자네 내가 첫 년은 자네보다 더 살았을 거네 무슨 소리인가? 난 05년생일세 자네 아, 아니네 아니네 음, 음, 여기가 연우가 아니지 바인가아 됐네 됐네 대김보가 돼? 된장인가? 아이 아유. 아이유는 무슨 아이유세야? 자네른애 이렇게 화가 많나? 어? 응? 응? 나는 원래 화가 많은 거양일세 어, 자네 어디 가나? 나는 여기 갈 걸세. 어허. 거 우리 놈의 것들이야 주냥. 응? 어? 내가 그 단군이랑 어? 단군이랑 친구하는 사이 이건을 응? 응? 아무튼 그래. 어? 어. 안녕하세요. 저 여기 숨어가는가? 어? 어, 어, 어. 만난이, 아이고 이거, 이거 거시기를 팔고 있었지 수박을 아유 그렇소? 그 아까 나, 나와 낚시 가기로 한거 이제 가지 않겠나? 오 좋소 좋소 여기서 낚시대를 사면 되는가? 아유 그렇지 그렇지 전하 낚싯대 하나 주. 어허 하나 샀네 샀네 아유 그럼 일 이리 오시게 어 여기 지도가 있구먼 아유 그렇지 오. 그렇지 그냥 길을 모를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꼭 이해하기 쉬울걸세 그럼 이쪽으로 오시게. 온천에 나도 들어가도 되는가? 아유 그렇지 그렇지. 뭐, 지금 봐봤자 다 외울 것 같지는 않네. 만 그렇지 그렇지. 조금 음. 넓기는 해서. 아 누가 따라와요! 나는 매직하고 있었네. <웃음> 어, 그리 우리 어르신도 그 성격의 창. 누가 어르신이요? 나? 아니 그 소식을 한번 보고 갈까 이거? 여기가 뭐시요? 소식은 여신 뭐 나. 공방? 도와진 인간을 상대로 한 각종 질 나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응? 철성지요? 아니 저기요 그래 이 우라질 놈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나요? 이제는 지금 만나지 못할 걸세 그러면 이 새끼한테 사기당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그것은 네 나도 모르지 않겠나 그럼 저 새끼를 가둔 새끼는 누구인가요? 그 저자를 가둔 자는 저기 써있지 않은가 평등대왕 평등대왕?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있어저 도화지 저자가 그 지금 지옥에 가 있으니 자네도 지옥에 가야 만날 수 있지 않겠소? 아니 평등대왕 말이오 평등대왕 오 어, 그것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네 음. 아니 그 음? 우리 대화는 이만하고 아 이제 거시기를 가는가? 그 낚시터에 음. 가야 하지 않겠소? 오 낚시터 갑시다 따라오시게 원래 인간 사냥을 했었던 건가? 이 영웅에서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쇼 왜요? 길이 넓으니까 아... 아무래도 처음 온 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도 해주는 거지 않겠소 오호... 그 아까부터 느낀 것인데 그 자네는 정말 걸음이 느리구만 어허, 뭔 소리라는 겐가 내가 총행길이니 자네의 뒤를 따르는 것을 나의 하회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빨리빨리 빨리 따라오시게 빨리 가고 있네 자네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니 여기 삼범이 저자와 어, 수산이 잡았다. 저자도 있었구나아이 어? 그렇구먼 아유 그래서 많이 좀 나빴어? 아니 자네 아니왜그러지 볼일 보고 낚시하러 금방 온다더니 또 인간을 데리러 온다고 느껴왔구나 난 낚시 다 했으니 슬파. 가겠네 흥! 아유, 참. 아니 그 아니 그 아유, 전... 저자의 이름은 l y o 이 I'll 어 e l l you. I'll tell you. I'll tell 고 o u I'll t 는 l l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저건 낚이지 않겠 I'll 인가 l l you. I'll tell you. I'll t e 을 아니 오늘 물이 왜 이러는 게야.. 자네들 자네들! 네. 이강철 못 봤나? 아니 방철 어르신을 왜 나한테 찾는가? 저자가 내 집에 아주 난리를 쳐놨네. 내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됐네 지금. 아이고 또.. 시브 아휴.. 아무튼 네. <웃음> 찾으면 오, 오, 나에게 오, 오. 바로 말하시게. 어, 어디로 음, 어디로 가면 되나요? 사례 있나요? 아 사례는 당연히 줄을 걸세. 오.. 아까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였는디? 죽여버린다 내가 이거. 아유 저번에.. 우리도.. 우리도 싸움 구경 가요! 아유 그만 가요. 오시게 아유.. 싸움 구경 가요 싸움 구경 가요! 아, 그래 그래 빨리 따라가보시오.. 좋아요 좋아요! 어, 싸움 구경 가자! 후오왜 어, 이러나 이거 오오 저기 만났다 만났다! 뭔가 뭔가.. 아왜 꿀이나 다네.. <웃음> <자네. 웃음> 내집 난장판으로 만든 거 자네지? 그거 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웃음> 아니면 우리 집에 그 난리를 쳐 놓을 음. 양반이 <웃음> 누가 있는가? 난 아니네.. 아니 자네가 했으면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를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아니라고 잡아떼는 겐가? 아니 여기서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사과할 게 뭐가 있는지 했는가 아까 내가 자네와 술 마셔주지 않았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네? 응? 혹 어, 내가 어린 이된거 그래? 아니고 그런 짓을 하겠는가 자네 만큼 정신이 어린 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자네 어린다. 지금 뭘 하여하니까 아주 아유. 간지러우니 그만 떼려주실 거다 네, 여기 술이 마시고 데요? 싶다면 자네의 소원을 이어주겠네 아이고 아유, 살벌하군요 점량이 자네 이리 와보시게 왜, 왜, 왜, 왜요? 주를 왜요? you <laughs>